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그 버전 안에 있는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 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3D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3D 파일이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 돌아간다고 라 했었던 영상을 예전에 이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멋진 그런 효과가 추가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유명한 공룡 3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파워포인트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파워포인트일까요 와우 뭔가 조금 이게 멋진 이게 좀 3D 모형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와우 어떤가요? 신기하죠? 자요거를또 요렇게도 등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와우 어떠신가요? 자 이런 형식으로 3D 파일을 파워포인트 안에 집어 넣었을 때그 파일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요 자이 효과들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효과는 오피스 365 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즉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3d 효과는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여기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아래쪽에 3d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누르시면 파일에서와 그리고 온라인 원본에서가 나옵니다 이 파일에서는 이제 여기에 현재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원래 제공되어 있었던 파일들이고요. 이 파일들 말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3D 모델을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우리는 온라인 원본에서를 눌러볼게요. 그러면 온라인에 진짜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근데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검색해 보시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일단 여기에서 다이노소어 이거를 눌러볼게요.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.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거 삽입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삽입을 했을 때는 딱 이렇게 앞모양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표시가 뜨는데요 요거를 마우스로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과 위치대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? 자 이것을 크기를 키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과 위치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, 그런데, 추가된 게 무엇이냐?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된 거죠. 자, 이것을 해놓고,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요. 도착. 나타나는 거. 턴테이블.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. 그리고 스윙. 그렇죠? 이렇게 하나,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그리고 점프 및 회전. 그죠? 그리고 나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자요거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을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점프 및 회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을 때 이런 효과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? 자 이런 형식으로 3D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또 멋진 어,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오피스365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차 참고로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전혀 광고 아니고 이것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.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조건 다 쓰라고 하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기엔좀 애매합니다. 그런데 어찌되었건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